현재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서 실질적으로 출시 준비를 마친 약은 백신 한개에 달합니다. 원보건 의약품은 한 알에 700원대의 약값을 받지만 복지약들은 종류에 따라 200원에서 500원대의 약값을 받아 훨씬 저렴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더 싸질 수 있는 약들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9월에는 MSD라는 제약사에서 만든 자누비아라는 약이 또 내년에는 트라젠타, 2년 뒤에는 자디앙이라는 약까지 줄줄이 특허 만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미 9월 만료되는 자누비아의 성분인 시타글립틴을 포함하고 있는 복제약은 700개 가까이 허가를 받아서 특허의 만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부 약은 건강보험 등재까지 마쳤는데 용량 등에 따라서 500에서 800원대에 달하는 원본 의약품과 비교하면 가격이 200에서 500원대로 더 저렴합니다. 가격이 저렴해져서 좋은데 또 이외에도 좋아지는 점이 있다고요. 네, 복합제를 만들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당뇨는 사람마다 증상에...